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나는 내 남자에게, 내 여자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요 자꾸 지치는 마음이 들고 서운함이 들거든요 그러다 원망도 하게 될수 있겠죠 연애는 어쩌면 자기 몫을 충실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연애는 분명히 나 혼자만 할수 있는 1인 행위는 아닐 거예요 나와 함께 할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나 혼자 마음이 뜨겁고 간절하다고 해서 성사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냥 짝사랑이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동일한 정도의 간절함과 뜨거움은 아니더라도 내 상대 역시 같은 종류의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성립될 수 있는 관계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연애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말에 이견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 우리는 연애를 하면서 자기 혼자 힘으로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. 내가 누군가와 사귀면서요. 내 상대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나뿐만 아니라 내 상대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. 만약 내 상대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선물을 사고요. 선물을 전해줄 계획을 하겠죠. 그리고 나는 그 선물을 내 상대방에게 전해주고요. 그 상대방은 요내 선물을 받고 행복한 표정을 지을 거란 말이죠. 나는 내 상대가 행복해하는 표정을 봤어요.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고요. 여기까지만 봤을 때 자신의 몫을 잘한다는 게 뭔지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. 내 상대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다는 라 생각을 해서 그 선물을 사기로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기 몫이에요.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내린 것까지는 좋은데 그 선물을 사기 위해서 내 상대에게 선물을 살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건 너무하잖아요 자기가 사줄 거면 사 주는 거고 못 사면 많은 건데 말이죠 나는 그 선물을 사 달라고 한 적도 없거든요 어찌됐건 내 상대가 자기 돈으로 선물을 사서 나에게 전해줬다는 건 나를 생각해줬다는, 나를 위해서 내 상대가 뭔가 노력을 했다는 그 마음을 받게 된걸 거예요.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연애거든요. 행복한 연애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. 그리고 모두가 요 이런 상상을 하면서 연애를 시작했어요. 그런데 실제 사귀기 시작하면 요 항상 욕심이 더 커지거든요. 나에게 선물을 줬던 내 상대가요 나를 위해서 다음번에 또 선물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내 상대는요 지난번에 내가 선물 받았을 때 기뻐하던 모습을 이미 봤거든요 그 기뻐하는 모습이 좋아서 나에게 또 선물을 해주고 싶겠죠 그래서 또 선물을 사서 나에게 줬단 말이죠 처음에 선물을 받았을 때보다 내가 조금 덜 기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상대는요 처음에 받았을 때보다 더 기뻐할 줄 알고 나한테 선물을 줬을 수도 있거든요. 나는요,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니까 첫 번째 보다는 조금 감흥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내 상대는요,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니까 두 번이나 줬으니까 더 기뻐할 거라고 기대할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내 상대가 오늘 나의 반응을 보고 예전처럼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서운한 마음으로 다음번에는 선물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거나 오늘 내가 좀 마음이 안 좋긴 하지만 그냥 넘어가야지 하고 삭힐 수도 있겠죠 선물을 주는 것까지는 요 자기 몫이에요 그리고 선물을 준 이후에 내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요구한 것은 자기 몫을 벗어난 행동이겠죠 더 기뻐하고 덜 기뻐하고는 선물을 준 사람이 할 몫이 아니고요 선물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몫이거든요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내 남자는 나에게 선물을 줄 욕구가 조금 줄어들었을 거예요 처음엔 좋아해서 두 번째 선물을 줬는데 두 번째를 줬을 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세 번째 선물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 남자가 나에게 또 선물을 줄 것인지 이제는 선물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인지는 또그 사람 몫이거든요 근데 나도요 다음번에 남자가 선물을 안 주면요 그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선물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몫인 건 인정하시잖아요 남자가 처음에 내 감정에 대해서 더 기뻐할 줄 알았다고 내가 더 좋아해 줄줄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몫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나도 내 남자에 대해서 선물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간섭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월권이에요 남자가 세 번째 선물을 안 주기 시작하면요 여자는 어떤 순간부터 내 남자가 나에게 애정이 식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남자가 나에게 선물을 줬을 때 나는 내가 해야 될 몫을 충분히 못 했나 봐요 그래서 내 남자가 그런 기분이 든 거거든요 내가 내 몫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남자가 그렇게 됐다는 생각을 거의 못 한단 말이죠 남자가 나에게 선물을 줬을 때 사실 내가 바랬던 건 아니에요. 그런데 어찌 됐건 내 남자가 나에게 선물을 줬을 때 그걸 받는 나는 요 내가 해야 될 몫이 생긴 거거든요. 근데 그때 내 몫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내 남자가 나에게 선물을 주는 간격이 느슨해지거나 선물을 주려는 마음이 없어진 걸 수도 있다는 거죠. 만약에 남자가 처음에 나에게 선물을 안 줬다라고 가정해볼게요. 그리고 지금까지도 단한 번도 선물을 준 적이 없다고 생각해볼게요. 그러면 아마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내 남자친구가 나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 모습이 서운했을 거예요. 내 주변의 다른 남자친구들이 하는 행동과 비교하면서 내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을 거라고요. 그런데 남자가 선물을 준비하고 먼저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도 결과론적으로 나는 또 서운해지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든 결국 서운한 걸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나에게 선물을 안 했다면 그 남자는 남자친구로서의 자기 몫을 안한 거니까 남자친구로서의 역할을 잘했다고 평가받을 순 없겠죠 그런데 선물을 두 번째까지 줬던 남자는 요 분명 자기의 역할을 잘한건 맞거든요. 여자가 자기의 몫을 잘못한걸 수도 있는 거겠죠. 이이야기의 처음에서부터 남자와 여자는 요 서로 예쁜 연애와 예쁜 사랑을 꿈꾸면서 시작했을 거예요. 남자가 이렇게 마음을 써주면 그 마음을 받고 여자가 그 남자에게 또 예쁜 마음을 써주고 그 모습에 감동을 받은 남자는 더 열정적으로 여자에게 표현을 하고 두 사람의 사랑이 그렇게 깊어가는 것을 상상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연인관계가 시작되면서부터 내 상대가 자신의 몫을 충실하게 하는 그 순간에 강제적으로 나도 내 상대방에게 해야 될내 몫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서로가 연인관계를 맺었으니까 서로에게 각자 해야 될 몫이 정해져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연애를 시작하면 자신의 몫을 충실히 안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상대방의 몫까지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적어도 자기 몫조차 안 하는 사람을 우리는 쉽게 버릴 수는 있는데요 상대방의 몫까지 혼자 다 하려는 사람은 버리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 노력은 해줬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 상황이 더큰 문제가 될수 있는 건 남의 목까지 혼자서 다 해결해 주려던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게 커지게 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내 상대방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 그걸 정작 본인만 모른단 말이죠 내 상대의 목까지 내가 조금 더 도와주면 분명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한 예쁜 마음은 맞지만 그게 결국은 내 상대에게 부담을 줄수 있고 혹은 지치게도 할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고요 또 나중에 자기 혼자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서 내 상대를 비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할 거고요 자기 혼자 그 몫까지 다 감당하려고 했는데 그걸 몰라주는 내 상대가 서운해지기 시작하면요 그런 마음을 몰라줬으니까 너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너는 쓰레기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각자의 몫이라는 게 뭔지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야기로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실수를 해서 내 남자와 헤어졌어요 그런데 나는 잡고 싶은데 내 남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나를 용서해주고 나에게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늘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만 궁금해 하시지는 않나요?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건 요내 몫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할 몫이잖아요 이렇게 이별을 한 상태에서 내가 진짜로 해야 될 몫은요 그 사람에게 내가 진실되게 내 실수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나에게 반응해오는지를 기다리고 지켜보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해오거나 어떤 생각을 전해오는 건 이제 그 사람의 몫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네가 어떻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감정의 바람까지 그에게 요구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에게 자꾸 부담을 줘요 그의 몫을 그가 할수 있도록 놔둬야 되는데 나에게 그가 돌아오려면 요 그가 결정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건데 나는 그에게 그럴 틈을 안 준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욕을 내서 그가 돌아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나는 내가 노력해서 그가 돌아왔다고 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연애를 내가 여기까지 이끌어 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 상대가 나를 덜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게 나 스스로를 몰아 왔다는 거죠 연애는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몫을 충분히 다 했다면 그가 그의 몫을 잘 하고 있는지 나는 기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가 그의 몫을 정확히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걸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를 그때는 밀어내도 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 내가 내 몫을 당당하게 해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거든요 불안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내 상대방의 몫까지 내가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달려들어요 어쩌면 좀 과한 노력을 시도하죠 여러분은 사실 연애를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연애를 오랫동안 이어가고 싶으시잖아요 그렇다면 무조건 헌신적으로 해야겠다는 라 마음을 가지시기보다는요 최소한의 내가 해야 될 몫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할지 말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몫을 다 처리도 못했는데 남의 몫을 거들고 있다는 건 오지랖일 수 있거든요 오늘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애에서 내 몫을 충실히 다 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